고대 던전 하드리의 농장은 동대륙 이니스테르에 위치한 던전입니다. 항상 던전에 입장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주셔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목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네임드 보스까지 달려주세요. 전자넷 부스 보스 중첫 보스가 제일 강력하므로 빠르게 잡아야 해요. 하지만 기본 연수를 들고 왔죠? 빠르게 두번째, 레인드까지 이동해서 잡몹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그를 다 먹고 가죠? 체력이 많이 닳았으면 빵을 먹어서 회복하도록 해요. 근데 어그를 먹어서 물약을 마시네요. 두번째, 레인드는 비석을 소환하고 비석에서 일정 시간마다 유령이 나타나 피해를 주니 F키를 눌러서 부셔줘야 해요. 왼쪽 길로 가면서 소환되는 몬스터를 잡아주세요. 어머, 발로 차는 인성보소 <웃음> 여러분은 지금 점프 중독자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보스는 처음에 데미지가 잘 안들어가요 바닥에 노란색 장판이 생기면 그 위로 데리고와서 잡아야 해요 음.. 분초돌은 없네요 장비 템은 분해해서 결정으로 만들고 잡 템은 상점에 처분하도록 해요. 물건을 환영이... 끝.